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셔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몬스터 헌터 월드의 끝판왕 흥룡 밀라보레아스입니다 이번에 밀라보레아스는 모넌의 마지막 업데이트로 화제가 됐었죠 모넌을 평소에 즐기는 제 입장에서 본 소감을 얘기하자면 와.. 이건 만들고 말거야 어찌됐든 이 멋있는 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작할 때잘 넘겨짚을 부분은 이렇습니다 밀라보레아스의 몸매 실루엣을 잘 살릴 것용 특유의 비늘을잘 표현할 것 끝판왕답게 위압감 넘치는 분위기를 낼것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제작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밀라보레아스의 우아한 몸매부터 만들어봅시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그 몸매를 결정한 건 근육과 지방이죠 하지만 이 파괴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드래곤은 3대 1반은 치고 남을 정도로 몸의 단백질 비율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근육 조형에 신경쓰면서 몸매를 만들도록 합시다 그렇다고 링피트에 나오는 이 드래곤처럼 만드는 건 곤란합니다 여튼 용의 근육을 리얼하게 잘 만들려면 여러가지 동물들의 해부학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말, 인간, 박쥐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말근육을 기본 베이스로 놓고 그 위에 팔과 등은 사람 근육을 섞어주고 어깨에서 시작되는 날개 대 부분은 인간의 팔과 박쥐의 날개 부분의 근육 배치를 응용해 만들면 됩니다 설명이 너무 단순하다고요? 놀랍게도 이 설명이 가장 정확한 설명이에요 근육이나 해부학도는 한번 말하면 이 영상이 1시간 이상 넘어갈테니 자세한 해부학도 자료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육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 날개막도 붙여볼까요? 얇게 편 클레이를 일부분 잘라서 날개살과 날개살 사이 여백에 한 조각씩 붙여줍니다. 날개막의 끝부분은 오래된 느낌을 더하기 위해 일말에 고민도 하지 말고 끝부분만 과감하게 찢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힘줘서 찢어버리면 날개 모양이 망가지므로 적당한 힘으로 찢어야 예쁜 날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해 날개 전체를 채워줍니다. 물론 남은 반대쪽 날개도 똑같이 해줍니다. 날개막을 다 붙이면 하루 정도는 건조시켜 작업 중 손상되지 않도록 붙여줍니다. 다음으로 머리를 만들 차례입니다 선홍빛으로 아래턱을 만들고 이빨이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이빨 구멍에 모내기를 하듯이 이빨을 집어넣습니다 참고로 용답게 이빨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도 이정도면 매우 간단한 작업이죠 나중에 더 독한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위턱도 아래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위턱을 만들 때에는 미리 만들었던 아래턱과 치열을 맞추며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야 깔끔한 턱이 완성됩니다 위턱과 아래턱을 붙이기 전에 턱 근육을 붙이고 이어서 아까 만든 위턱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턱이 다 되면 그 위로 안구가 들어갈 부분을 만들어주고 비비탄같이 작은 눈도 만들어넣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부담스럽게 동그랗죠? 이제 눈가에 눈꺼풀이나 얼굴뼈를 붙여가면서 위험있는 표정으로 미개한 인간들을 지켜보는 듯한 표정에 밀레버레아스의 머리를 만들어줍니다. 얼굴뼈뿐만 아니라 얼굴에 붙어있는 장근육 같은 것도 붙이면 좀더 생생하게 경멸하는 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뿔들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고 아 여기까지 영상을 따라주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목부터 시작해 몸 전체를 클레이로 한번 덮으면서 피부를 덮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1단계가 끝납니다 피부를 덮을 때에는 여태 만든 근육의 형태가 묻히지 않도록 얇게 피면서 붙여야 몸매 라인이 돋보입니다 이제 원래 근육으로 붙여놨던 색은 온데간데 없고 우아한 몸매만이 남았군요 이정도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다음 2단계 비닐 제작으로 넘어가기 전에 날개 끝머리를 잠깐 에어브러시로 도색합니다 날개 일부분도 도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작업해놓으면 깔끔한 날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머리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크고 날카로운 뿔을 먼저 만들어 붙입니다. 물론 뿔에는 일정한 간격에 흠을 내주어야 아 역시 이게 진짜 뿔이지! 라는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다음 목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일부분 검은 비늘을 붙이고 비늘이 이마로 내려가면서 얼굴과 이어지도록 만듭니다. 뿔에 디테일을 더하기 위해 아까 만들었던 흠에 자잘한 가시들을 붙여가면서 더 까리한 느낌의 뿔로 만들어줍니다. 장가시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디테일이 살아나니까요. 머리와 가까워질수록 점점 짙은 색으로 변하면서 끝에는 얼굴과 똑같은 색으로 장가시들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만든 장가시들이 눈썹 라인을 타면서 천천히 비늘의 형태로 변환시킵니다 이제 위턱 부분에 비늘을 붙여가면서 머리 윗부분을 채워줍니다 비늘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타원형이나 마름모를 납작하게 펴서 하나씩 붙이면 됩니다. 어때요? 말로 들으면 참 쉽죠? 하지만 앞으로 몸에 들어갈 비닐의 개수를 생각하면 쉽다는 말은 절대 안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이 비효율적이어도 생생한 비닐의 느낌을 100% 확실하게 낼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더라도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아래턱으로 내려갈수록 색이 점점 옅어지면서 뿔과 동일한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턱에 있는 남은 비닐도 마무리하면 실시간으로 약 3시간 반 만에 머리가 끝납니다. 이제 머리가 끝났으니 몸통이나 다른 부위도 해야겠죠? 먼저 척추의 기준선이 될수 있도록 등에 날카로운 가시들을 붙이고 잠시 건조시킵니다. 우리도 영화 보다가 중간에 보다 말면 흐름 끊기잖아요? 그러니 흐름 끊기지 않게 등에 가시는 꼬리까지 이어붙이면서 가시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몸통을 할 차례입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윗면과 아랫면의 비늘은 전혀 다른 색입니다. 그러니 밝은 색으로 마름모 모양의 비늘을 붙여가면서 몸통 앞쪽을 채워갑니다. 여기서 비늘이 좀 투박한 느낌이 보일 수 있도록 도구 같은 걸로 여러 흠집을 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복까지 이어주면서 1차적으로 라인을 잡고 이 라인을 기준점 삼아 비늘을 가로 면적으로 늘려. 그냥 양옆으로 같은 원리로 한 줄씩 늘려간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따라 목까지 올라가주면 됩니다 그건 그렇고 비닐작업이 너무 많군요 이번 작품은 마치 제인내심의 한계를 찍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제가 메이플스토리는 안하지만 스트리머들이 인내수부를 하는 느낌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이제 아까 만든 등가시들을 기준으로 비닐을 붙이며 내려갑니다 등 비늘도 마찬가지로 가르 면적을 늘려가면서 등 전체를 빽빽히 채워주면 됩니다 등 비늘은 앞면과 다르게 비늘의 조각이 더 작기 때문에 최대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빽빽하게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대충 붙이면 속살이 보입니다 이제 목 앞쪽으로 이어질수록 옅은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내어 색깔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줍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한쪽만 보여주지만 말씀 안 드려도 나머지 반쪽도 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목이 어느 정도 다 뒤덮이면 자연스럽게 팔로 이어나갑니다 다시 짙은 색으로 빠져나가면서 어둡게 바꿉니다 이제 팔에도 비늘을 붙일 차례인데 팔에도 기준점이 될수 있는 비늘을 먼저 붙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저희도 기준을 정해놓죠 마름모형 비늘은 기준점형 비늘 그리고 타원형 비늘은 일반 비늘로 말이죠 무엇이든 체계가 있으면 작품을 만드는 게 쉬워집니다 기준을 너무 늦게 잡은 거 아니냐고요? 네 맞아요 영상 편집하면서 세웠거든요 저라고 늘 계획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때로 임기응변이 필요한 것처럼 작품을 만들 때도 임기응변이 필요한 법입니다 팔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 잠깐 하복부 작업을 진행합시다 기준선은 여태 만들 것과 원리가 똑같으니 미리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선을 따라 가로 면적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복부 작업을 할 때는 복부 전체가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제 화려한 바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저렇게 찍은 것이 아닙니다 아 물론 최근에 사긴 했는데 아 어, 여튼 아니에요 복부도 마찬가지로 옆면으로 올라갈수록 그라데이션을 넣습니다 아까 하다 말은 팔을 마저 해봅시다 손등으로 내려갈수록 여튼 그라데이션을 내고 이어서 손바닥에 손가락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늘을 붙여주면서 손을 완전히 덮으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날개입니다 날개는 정말 쉽습니다 날개에 달린 가시를 먼저 붙이고 날개살을 기준으로 일반 비늘을 내려가면 됩니다 끝부분은 그라데이션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부분에서 멈추고 다음 살에 비늘을 붙입니다 그 전에 일반 비늘만 있으면 단조로우니까 윗부분은 뾰족한 비늘로 각을 세워줍니다 날개살들의 비늘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날개살들 사이에 듬성듬성 비늘을 추가해 날개막에서 살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표면을 만듭니다 이어서 어깨로 향하는 부분도 일반 비늘로 전체를 덮는데 어깨에 가까워질수록 아까 만든 목 부분의 비늘과 잘 이어지도록 주의하면서 붙입니다 날개살 안쪽은 비늘이 아니라 단순하게 어두운 색으로 덮으면 됩니다 안쪽 부분은 너무 지저분하면 보기 안좋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해주시고 이어서 남은 비늘에도 그라데이션을 넣으면 날개가 완성됩니다 어때요? 다른 부위에 비하면 쉽죠? 하지만 이제 다른 부위를 해야죠 다음 옆구리에 비늘을 붙이면서 다리 직전까지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어서 옆구리가 채워지면 등에도 비늘을 붙여줍니다. 이제 상반신 전체에 비늘이 다들어갔군요그 뜻은 하반신만 하면 모든 모델링 작업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다리 비늘은 먼저 가로로 길쭉한 일반 비늘들로 근육에 튀어나온 일부분에 붙여 기준을 잡고 주변 부분에 일반 비늘을 덮으며 하체를 채워나갑니다. 비늘의 형태가 악어 가죽 같은 느낌으로 보인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일반 비늘로는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 부족해서 기준선 일부분은 마름모 형으로 바꿨습니다. 저번에 안전약 프랑 다르게 공룡보다는 드래곤 같은 느낌이라 날카로운 비늘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다 같은 파충류더라도 느낌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다음은 꼬리에 비늘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윗부분 전체는 일반 비늘로 한번 덮고 아랫부분은 아까 복부를 했던 것처럼 기준선을 만들고 목을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면적을 넓혀가면서 전체 둘레를 감쌉니다. 물론 색이 넘어가는 경계선 자리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으로 붙여가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아 이제 길고 길었던 비닐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2단계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3단계 분위기 조성하기를 바꿀까요? 밀라보레아스를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그냥 아무 바닥에 서 있게 만들면 정말 상도덕 없는 짓이겠죠 그러니 아이소핑크를 다듬어서 전용 스테이지를 만들어줍니다. 어때요? 보기만 해도 가슴 웅장해지는 구도 아닙니까? 이제 각각의 조각들을 모두 글루 고정시키고 분위기를 내는 데 역시 LED죠 만들어놓은 스테이지에 LED를 붙여 불이 들어오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번 스테이지의 컨셉은 불타는 슈레이드 성입니다 슈레이드 성은 모넌 스토리에서 밀라보레아스가 하루만에 폐어로 만든 불운의 왕국이죠 그래서 빛도 난색인 웜 화이트를 사용해 화염에 가까운 빛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때요 벌써부터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불의 색이 좀더 낮으면 해서 노란색 클리어 페인트를 좀 발라 노란 불빛으로 바꾸고 빛나는 부분은 탈지면을 붙여 불꽃이 위로 퍼지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붙인 걸 불을 켜고 보면 빛이 탈지면에 걸리며 불같은 이펙트를 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은 부분도 탈지면으로 덮어버리면 불이 아까보다 진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불의 색은 무슨 색입니까? 그렇죠 빨간색이죠 에어브러쉬를 이용해 불의 섬세한 색을 도색해주며 전원을 켜지 않아도 불타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칠해줍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노랑에서 붉은색 그라데이션으로 도색만 해주면 누가 봐도 불이라는 인상을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손가락을 대도 화상 안 입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있을 배경 조형을 위해 털을 약간 만들어놓고 다시 2단계로 돌아와 못했던 부분을 마저 만들어봅시다 아까 못했던 손톱과 발톱을 붙이는데 지형 지물에 맞게 만들면서 밀라브레아스가 이 지형 위에 서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도록 자연스러운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손과 발, 비어있는 부분에 비늘을 붙이면 모든 모델링이 끝입니다 하지만 비늘이 붙어있다고 그냥 완성은 아니죠 좀더광택 있고 생기있는 비늘을 위해 약간의 도색작업이 필요합니다 손이나 발같이 섬세한 그라데이션이 필요한 곳이나 날개 뒷면과 같이 전체를 덮어야 하는 부분에 에어브러시로 도색하면서 풍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색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색상이 지어할 부분은 붓도색으로 찍으면 전체적인 색상 정리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광택을 위해 유광 바니쉬를 전체적으로 바르면 완성입니다. 아, 이단계가 드디어 마무리되네요. 비닐 공정이 워낙 까다로웠지만 그래도 이토록 아름다운 비닐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 분위기 조성입니다. 앞서 만든 배경판에 LED 회로들을 감출 수 있도록 3D펜으로 공간을 만들고 벽돌 같은 색으로 배경 전체를 클레이로 덮습니다. 벽돌을 만들 때 약간 부서진 듯한 흠집을 내주면 좀더 실사화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벽돌은 당연한 얘기지만 일일이 만들어야 제맛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노가다냐 라고 불평하시겠지만 까 비닐작업보단 덜 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만리장성도 이렇게 쌓았을 텐데 저라고 못할 거 있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색조화장으로 배경에 음영을 넣어주면 흑룡이 드디어 강림합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시간 끝에 흑룡 밀라보레아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몬스터헌터의 라스트 보스 격의 몬스터라 그런지 잡는 난이도 뿐만 아니라 만드는 난이도마저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웬만한 건 1, 2주면 만드는 저도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을 소비할 정도로 미친 난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완성하고 나니까 평생에는 없을 미친 작품이 나왔네요. 그럼 이렇게 공들을 만들었으니 이놈한테 죽어서 수레행으로 강제 귀환된 헌터들을 위해 뭐라도 하나 하는게 좋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혼내주면 될까요? 그러고보니 저도 게임에서 이놈한테 당한게 많아서 저도 이녀석에게 뭔가 본때를 보여줘겠군요야 인마 너 밀보시기 어? 누가 헌터들 괴롭히래 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내가 자비로워서 맨몇 두대로 끝난거야 알아? 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밀라보레스를 혼내주고 왔습니다 따끔하게 야단쳤으니 아마 반성 많이 했을거예요네 뭐라고요? 대검으로 맞아야 직성이 풀린다고요? 애가 저렇게 반성하는데 대검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비로워야 인생을 살수 있는 겁니다. 여튼간에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모논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작품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다른 모논 작품도 만들어보고 싶은데 체력적인 소모가 심할 것 같으니 세 달에 한 번쯤 만들어야 할것 같네요. 그럼 이쯤에서 인사드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